메뉴 디자인에 메뉴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다. 자, 이런 내용으로 교재 4장을 보시면은 1이 메뉴 디자인 개요, 2 메뉴 디자인 시 고려되는 사항, 3번 메뉴 카피, 4 메뉴판 혹은 메뉴북 디자인. 결국에는 메뉴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게 메뉴북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이걸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저 메뉴북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메뉴북이 없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손님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주문할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메뉴북이 대신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메뉴북 아니고 뭐 그냥 화면으로 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어찌 되었든지 고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. 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4장에 이제 다룰 부분이다. 다룰 부분이니까 메뉴 디자인 개요는 이겁니다. 메뉴 상에 기록할 이상적인 아이템을 이제 고객과 관리적인 양면, 양면을 고려해서 메뉴북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. 메뉴 메뉴북을 만드는 메뉴북에 옮기기 전에 그 계획을 우리가 메뉴 계획이라고 한다면은. 메뉴 계획에서 선정된 아이템을 메뉴북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메뉴디자인이라고 하자. 메뉴디자인은 유연성과 내구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겠다. 그 다음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아이템을 알리는 단순한 리스트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. 무슨 역할을? 강력한 마케팅 역할, 그 다음 관리 도구의 역할까지도 그 메뉴 북 속에 담겨져야 된다. 그 내용입니다. 뭐, 어려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러면은, 자 메뉴 계획과 의도한 내용이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메뉴북을 만들 것이냐? 메뉴북을 만들려고 그러면은, 과거의 메뉴북은 되게 미적인 면에만 굉장히 중시됐습니다. 무슨 작품도 아니고, 그죠? 그 작품일 것 같으면은, 뭐, 미술관에 걸어 놓으면 되지. 응? 그 메뉴북 속에 작품이 아니고, 고객이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어떤 메뉴를 선정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그 내용이 사실 담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, 과거 메뉴북은 미적인 면이 중시되었으나 현대는 기능이 더 중시됐다 즉 성공적인 메뉴디자인은 메뉴를 계획하는 자와 메뉴를 디자인하는 자 자, 이 관계, 깊,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해서 잘 만들어라,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메뉴 계획자는, 여기는 뭐 메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뭐 디자인 전문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, 자, 가정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.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적어도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뭐 룰이랄까? 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내용을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좀 다룰 거예요.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눈이 시선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거쳐서 어디로 끝나느냐 시선이 어디에 오랫동안 머무르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. 쉽게 얘기하면 메뉴북 속에 고객이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고 고객이 아주 어?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위치에 내가 팔고자 하는 메뉴를 실어야 될거 아니야. 그렇죠. 근데 그런 연구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메뉴북 만들 때는 그거하고 별로 그런 고려 안 하고 마음대로 만들더라. 이런 결과가, 연구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.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겠죠. 자,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하자 이 말입니다.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, 메뉴 구성, 뭐, 포맷, 그러면서 나오는 게 보세요. 고객의 시선을, 시선을 끌수 있도록 우리가 메뉴판, 메뉴북에 뭐, 글씨만 잔뜩 넣는 것보다는 사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. 도형이라든지 문자. 자,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성, 배열해야 될지. 자 이걸 우리가 좀 다루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렇뭐 어렵고 이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 그렇지 저런거는 고려해서 그래도 메뉴 판 메뉴북은 만들어야겠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음, 알면은 좋겠어요 첫번째 딱 보이는게 뭡니까 우리가 뭐 흑백 으로만 보다면 컬러가 훨씬 정보를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좋은 하나의 수단이 되잖아 그래서 컬러와 가독성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다루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가독성겠습니다 눈에 탁! 바로 싹 쉽게 들어오는 바탕 색깔과 글자색 이게 다 다르잖아. 지금 여기서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게 위에 있는 노랑 바탕의 검정 활자 아주 가독성 좋지요. 그렇잖아.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. 그린 바탕의 빨강 활자 이거 안 보이죠? 이런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은 자 노랑 바탕 검정 활자, 흰 바탕에 녹색 활자, 흰 바탕에 빨강 활자, 흰 바탕에 검정 활자. 이거는 우리가 익히 많이 쓰는, 그러니까 한이네 가지 정도는 그래도 가독성이 좀 뛰어나다. 누구나 봐도 눈에 확 들어오죠. 자, 실제로 이런 형태를 에 바탕색, 글자색, 글자 크기, 글자 채는 또 무선채.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다는 내용들이에요. 우리 일상생활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,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만들었을까? 그걸 한번 생각해 볼문제예요 자, 여러분 한번 봅시다. 자, 241 들어가서, 자, 메뉴 디자인에, 그, 서 뒤쪽에 보면은, 어, 일단 메뉴, 얘가 나온 거 한번 봅시다. 어. 자, 메뉴북, 많죠? 얘가. 270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림 사회상 메뉴판을 통해 살펴본, 뭐, 메뉴 카피의 분류 건데, 뭐, 메뉴 카피는 결국에는 뭐, 헤더, 그 다음 중간에 뭐,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, 응? 메뉴 카피 예를 하나 보여줬고요. 그 다음 뒤쪽에 넘어가서 282페이지, 3페이지, 4페이지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메뉴를 예를 들어 뒀습니다. 예를 들어 뒀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좀 좋은 그 메뉴 디자인이 되었는지 이런 건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. 자, 313페이지 넘어가서 313, 14, 15, 뭐 16, 17쭉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 지금 교재 시로 뒀습니다. 그 시로 둔 것을 보고, 아, 이건 잘 만들었는 것 같다. 아, 이건 조금 어떻게 수정을 가하면 좋겠다. 자, 이런 것들이 좀 음, 읽혀지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, 에, 논문들을, 논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. 자, 논문을 제가 드린 논문이 이 동영상에 있는 링크한 논문입니다.